반짝반짝 햇살 가게 햇살 라이브 예요아 어, 오늘 우리 햇살 가게 에서 라이브 방송 하는데 어떤걸 어떤 위주로 많이 설명할 거냐면 수양미 위주로 많이 할거예요 왜냐면요 수양미가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자, 그래서 수양미 먼저 파는데 그래도 어, 어떤거 어떤거를 파는지 저희가 그래도 쭉 한번은 얘기 간단하게 해 드려야죠 그래서 <웃음> 밑에 영상 보면서 저희 햇살 가게에서 파는 상품들 쭉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주로 이제 백진주 수양미 찰스살 미호 고시가리 이런것들 고급사은 많이 팔고요 집밥용 아니면 고급 식당용 이런 쌀들입니다 저아미노쌀이 보통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고급 식당에 많이 쓰이죠 그런 쌀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직송으로 판매하고 요 여러분들 일반, 고들고들, 일반 쌀살 원하시면, 요, 행복이 든 경기미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찹쌀, 차련미,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저렴한 거 원하시면, 좀 합포장 상품 구매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백진쌀 수양미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고식가리도 많이 나가고, 생산자 직송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세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햇살 가게는, 햇살 가게는, 자 직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리는 상품이에요. 가게에요. <웃음> 네, 고맙습니다. 자, 수양미 위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어, 수양미 나오세요. 수양미 <웃음> 나왔죠. 자 수양미는 누룽지쌀이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구수하고 찰지고 부드럽고 고들고들함이잘 어우러져 있는 밸런스가 좋은 쌀입니다 왜그 누룽지쌀이라고 할까요 누룽지 <웃음> 구수한 향이 밥을 지을 때확 퍼져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가 떠오르는 바로 그 쌀입니다 가마솥밥을 할때 가마솥 뚜껑을 딱 열면 김이 확 올라오면서 구수한 향이 확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가마솥밥을 해주시던 그 어머니가 떠오르는 바로 그 어머니 쌀 바로 누룽지 향, 아, 그 수양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양미는 그래서 이제 여러 요리사분들한테 마음을 싹 잡았어요. 요리사분들이 아, 가장 좋아하는 쌀이기도 합니다. 아수수하면서 어, 찰지면서 고들고들 하면서 어, 밸런스가 좋은 그쌀 요리사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많은 분들이 사겠죠 아 어, 많은 분이 쓰겠죠 그리고 우리 요리사 분들이 막그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 여러가지 요리 경연도 하고 요리 설명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리의 기본이 뭡니까 밥이잖아요 밥을 지을 때 많이 언급됐던 쌀이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된그 쌀, 바로 요 수양미죠. 그래 실제로 가장 검색량이 많고요. 어 그리고 항상 상위에 있고 한, 한때는 검색어 1위까지 됐던 게 바로 요 수양미입니다. 자요 수양미 요 수양미 여러분들 이게 누룽지 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누룽지 만들 때도 이렇게 해서 만으면더 맛있어요 누룽지 만드는 비법 제가 구수하게 만드는 비법 얘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누룽지를 만들 때는요 어 구수한 차가 뭐가 있습니까 둥글레 차가 굉장히 구수하죠 예, 그 둥글레 차로 어, 밥을 하시고 그리고 구수한 이 수양미로 밥을 하시고 <웃음> 그래서 이 누룽지를 하시면 더 구수하다 라고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수한 그 누룽지 만들 때뭐 어떤 쌀이 더 좋다고요? 구수한 향미가더 좋다 <웃음> 라고 말씀드리는데 비법이 있습니다 누룽지를 만들 때 아주 얇게 피는 거예요 아주 얇게 피면 굉장히 더 맛있는 누룽지가 됩니다 어, 저는 앞뒤로 두번 구요 여러분 저는 오븐에다 이렇게 앞뒤로 두번 구웠는데 어, 여러분은 편하게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도 상관없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븐이 더맛있더라고요노릇노릇하게잘 네. 어, 타요. 네,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저렇게 노랗게 되는게 마이르 반응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더 고소해지고 맛있어지는 입니다, 아셨죠? 맛있는 어, 누룽지 만들 때도 많이 쓰이는 아이 어, 수양미 그리고 어, 음, 향 때문에 누룽지 밥 쌀이다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 수양미 지금 어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이 수양미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저는 이 어머니만 이 떠올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간인데 그 굳이 말을 쓰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머니 하면은 옛날 우리 어, 어렸을 때 껌딱지처럼 어머니한테 막 붙어서 가만있지 히 못하고 이렇게 꽉 껴안고 막 그래서 어머니가 꼼짝 못하고 그런 어, 어머니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시죠 우리 어머니 그때 그 그그 왠지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있어서 그냥 울기도 하고 떼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를 챙겨주시던 아나내 어, 편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던 그런 어머니가 떠오르는 바로 그쌀 바로 구수한 수양미 입니다 지금 어서 구매해 보세요 그리고 어 집에서 저는 밥을 해 먹을 때요어밥을 많이 해 먹습니다 솥밥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요즘 어머니들은 어 다이어트 많이 필수 죠 <웃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만 필수가 아니고 남자들도 필수죠 요즘에 트렌드가 건강한 밥이 트렌드고 건강한 몸이 트렌드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할때 이런 나물들을 같이 섞어서 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이제 나물을 넣어서 밥을 했겠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나물들을 섞어서 밥을 하죠. 나물이 좋은 게어 우리 식이섬유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양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영양소를 골고루 잘 맞춰서 밸런스를 잘 잡아줘요. 지금 밑에는 시래기 두부 솥밥입니다. 시래기랑 그리고 두부랑 그리고 소과가잘 되는 부드러운 수양미 부수한 수양미로 이렇게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시래기 두부 솥밥을 하게 되면 시래기가 어, 비타민도 많고, 무기질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그렇죠? 어, 그래서 천천히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양미를 밥을 하게 되면 수양미가 어떤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저아물로수쌀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음식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밥을 하실 때, 음식을 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밥을 해줄 때, 챙겨줄 때 이렇게 궁합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남녀 사이에만 궁합이 맞는 게 아니고 음식 사이에도 궁합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수양미를 하실 때는 어떻게 어,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수양미로 이렇게 나물솥밥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또 어, 소화가 잘 된다는 이런 특징이 또 뭐냐면요 기름진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수양미로 밥을 지으실 때어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그냥 하시는데 가끔씩 어안 먹던 걸 해보고 싶죠 어 그럴 때 이렇게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대신에 면 대신에 이 수양미를 가지고 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을 하다 보면 항상 남아요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알리오올리오 어 내는 거 아시죠 그럼 마늘 기름 내는 거잖아, 마늘 향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좋은 거 쓰시고,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볶음밥으로 하듯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어,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할때파타면 대신에 이걸 넣어서 수영미를 넣어서 밥을 하시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는 어, 밥이 된다. 아주 산뜻한 마늘 향이 듬뿍. <웃음>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로 이제 사람이 됐잖아요. 예, 마늘 향 듬뿍. 우리 기력이 왕성하게 오르는 우리 알리오올리오 어. 수양미 밥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진짜 아,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남자에도 좋은 바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아니라 알리오 올리오 수양미 밥입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요 수양미는 요음 1kg 짜리도 있어요. 4kg 짜리. 4kg 짜리는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퍼팩 포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편합니다. 어, 왜요? 어, 부피가 작고 그리고 들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지퍼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고 닫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신선함을 오랫동안 어, 유지할 수 있어요. 지퍼팩이니까요. 지퍼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10kg 짜가 너무 많다 어,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에이 알려올려. 이런 파스타 면을 할때할 할 때처럼 어, 이 수양미 접은 소포장 상품 사가지고 구매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어, 많이 이제 독립해서 자취하고 그러죠. 이 자취하는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선물해주면서 얘야 밥잘 챙겨 먹으라고 내가 수양미 보내줬다 그러면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와서 우리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 잘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만 계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